어떻게 보이시 하이보이요. 7, 8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어요. 같이 볼 사람이 없지 않나요. 딸기 파티는 꼭 막걸리랑 같이 형장인데 <웃음> 녹쥬기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예약해둔 딸기 받으러 왔어요. 아 네. 일곱 개. 스물여덟 개. 열곱 개 소식 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애 거적 부신입생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일 배달부 카카가 되어 학생들에게 직접 딸기를 배달하러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하나 따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이스트 공식 유튜브인데요. 뜬하게 인터뷰 괜찮으시겠어요? 체내기 아, 네, 네, 과정학부에 재학, 재학 중이고요. 이름은 정수빈입니다. 아 정수빈 씨 야구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이름이네요. 아 오늘 역시 딸기 파티 가시는 길인가요? 네 가는 길이에요. 정말 일주일 내내 딸기만 먹는 것 같은데요. 피를 뽑으면 약간 딸기 주스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딸기 오늘 또 재밌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재밌게 딸기 파티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카이스트 공식 유튜브인데 인터뷰도 괜찮을지 아, 우리...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자 그러면 어,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롯데리아 대 서브웨이 하나 둘셋 서브웨이 폴리 아아대 카이스트 하나 둘셋 아 카이스트 아자 여기 없는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총장님대 넉두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한 번만 더 기회를 네. 줄까요? 우리 네. 카이스트의 마스코트 하면 떠오르는 동물 네. 거위대 고양이. 하나 어. 둘 셋. 거위. 저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학번 허지윤입니다. 딸기 파티를 즐기는 본인만의 꿀팁이 있나요? 딸기 파티는 꼭 막걸리랑 같이, 같이 하면 좋습니다 오늘 딸기 배달부 카카인 제가 딸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들어주시고 자 20초 자 준비 시작 가이스트 스트로베리 파티의 이름은 베리 해피 파티 스트로베리 파티인데요 가이스트 페이스트리 마스터 요리사 마스터 스트로베리 패트리 땡! 미스터였습니다! 아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빨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터 친구들끼리 이렇게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부동전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어, 자원하실 분 있으세요? 아, 이렇게 마음이 맞는 두 분, 이렇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션어! 네, 하이틴! 네, 너무 하이 파이팅!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이스트 핫플레이스. 오리연못 대 장영실상. 하나, 둘, 셋! 오리연못! 아, 좋아 자, 자 공군 어디서? 교환공간 대 학술문화관. 하나, 둘, 셋! 학술문화관! 아, 아쉽습니다! 아, 학술문화관 있잖아. 아, 아, 롯데리아 대 서브웨이. 하나, 둘, 셋! 롯데리아! 아... 아 두친구 사이가 안 좋다고 하네요 야, 감탄이, 감탄이. 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게임해주셨으니까 아. 어 제가 딸기 배달을 카하거든요 딸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롯데리아지, 야! 어. 까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를 카이티비에서 모신 어.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인지과학과 이학번의 재학 중이고 17번 여자 프락터인 이산입니다 와 여기 있는 이렇게 긴 문장을 20초 안에 말해주시면서 성공이거든요 자 도전할 준비 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씨작 카이스트 스토르베리 파티의 이름은 베리 해피 파티 스토르베리 파티인데요. 카이스트 페이스트리 마스터 요리사 미스터 스토르베리 패트리 시는 베리 해피 파티 스토르베리 파티에서 미스 스토르베리 KT 씨를 만나 청혼했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스트 베리 해피 파티 스토르베리 파티의 주최자 스트라이크 스토르베리 씨는 미스터 스토르베리 패트리 시와 미스 스토르베리 KT 씨에게 축하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회같아 안녕하세요. 22학번 장동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렇게 긴 문장을 20초 안에 완벽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음의 준비하시고 시작! <목소리> 카이스트 스트로베티, 스트로베리 파티의 이름은 베리, 베리... 베리 해피 파티 스트로베리 파티인데요. 카이스트 페이스트리 마스터 요리사 미스터 스트로베리 패트리 시는 베리 해피 파티 스트로베리 파티에서 미스 베리 케이티 씨를 만나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의 카스트 베리 해피 파티 스트로베리 파티의 주최자 스트라이크 스트로베리 씨는 미스터 스트로베리 패트리 씨와 미스터 스트로베리 케이티 씨의 축하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자 좋습니다! 성공! 이기 생크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답변 3개가 이제 똑같이 나오시면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 어, 혹시 나서서 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우와. 카이스트 전기전자 유승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유승협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심지훈이라고 합니다. 첫 질문이니만큼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위 대 고양이 하나 둘셋 거위 아 좋습니다. 아, 자 아. 롯데리아 대 서브웨이 하나 둘셋 서브웨이 거위 대 카이스트 반드시 어, 어디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카이스트. <웃음>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자총장님들 넙죽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넙죽이. <웃음> 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청량한 봄 기운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딸기 배달부 카카였습니다 내년에도 또 봐요! 안녕~~~~~ 저 네, 딸기를 떡볶이 소스에 찍어먹습니다 <웃음> 찍어서 딸기 파티! go. 나이기 파티 대박! 나이기 파티 화이팅! 나이기 파티 대박! 나이기 파티 화이팅!